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주방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어요. 주방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그 순서들을 여러분들께 시리즈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철거, 또 타이, 위에 보시면 지금 가스 배관이 이렇게 움직여 있어요. 배관도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바닥재도 변경을 했고 이 창틀 필름지도 시공을 했고요. 사실 영상을 찍지는 않았지만 몰딩 페인트로 칠한 부분이 있고 이쪽은 지금 칠하지 않았는데 저반대편은좀 칠했거든요. 이렇게 했던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오늘은 철거에 관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셀프 철거 두 번째는 전문가 분들의 철거죠. 만약에 이케아 주방을 선택을 하신다면 셀프 철거를 하시던 반 셀프 철거를 하시던 결정하셔야 합니다. 셀프 철거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철거를 하는 방식이에요. 문짝도 떼어내고 수납장도 떼어내고 벽체에 붙어 있는 걸 모두 다 떼어내죠. 폐기물 처리 방법은 포대에 담아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는 방법과 폐기물 수거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싱크대를 업체를 통해 주문제작 설치되는 거라면 보통 업체에서 철거까지 진행해 주세요 저는 미리 보양제를 깔아 놓았는데 철거시 또 한번 깔아주셔서 바닥재가 온전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철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알아서 해주시기에 확실히 편하게 일이 진행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철거 전꼭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인테리어 공사 안내문 게시를 위한 세대 동의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들의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요. 우선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세대 동의서 지면을 주십니다. 같은 라인 세대들의 동의 사인을 받아 갖다 주시면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도장이 찍힌 공사 안내문을 주실 거예요. 이곳의 기간, 세대, 내용,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안내판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해 놓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다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관리사무소에 지불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각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규약에 따라주시면 될 거예요. 철거업체는 인터넷 검색창에 지역이나 철거를 검색해보시면 수많은 업체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강남 철거라고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워링크부터 시작해서 업체들 홈페이지가 나오고 동영상, 블로그 글들도 나오죠 이곳에서 쭉 보시면 지도에서도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어요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업체 전화해서 어, 가격 물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동으로 만약에 철거를 찾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치동 철거를 찾아볼게요 그냥 살고 싶은 동네여서 대치동을 쳤는데요. 어, 사이트들도 있고 동영상들도 있고 블로그들도 있어요. 수많은 업체가 있기에 어떤 업체를 선택하시고 어떤 분을 만나느냐는 그냥 행운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많이 많이 보시고 후기들 보시고 그리고 선택을 하셔서 철거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 주방 철거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정도였어요. 각각 집마다 소요되는 시간과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저희 집은 두 분이서 철거를 해주셨고요. 한 분이 떼어내시면 한 분은 정리하고 부속품 해체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철거를 시작함으로 주방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어떤 주방이 탄생할지 기대되는데요. 다음 영상엔 주방창 필름지 셀프 시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